m 늘 f a l o o i o u s a n o u s 상이 가 왜 초점 안 떴다? 색깔이 상하게 떨어뜨렸다니 어, 뭔가 이쁜데? 야 뭐야 신발은? 아, 어. 없네. 아 실내화도 없어? 실내화. 왜 없어? 아니야 없을 리가 없어 요런데 있을 것같아 없네? 아 있어! 잘뜨 신자 미니바 미, 미니바 모든 아이템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거 탄선수 아니야? 어.. 나안 좋아해.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아나 이런 거 좋아해, 어메니티. 바디로션 음. 샴푸, 바디워시 하리밤, 참치전원, 네, 칫솔. 연극 스파드만 한다. 면도기, 면도기네요. 면도요? 제모하네요. 나랑 와서. 짐을 풀고 밥을 먹으러 가겠음. 가장, 펀 연우 약간 차례는 또앉아있 원래 샐러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 샐러드야? 아니, 새우 볶는다고? 먹어야 돼. 배달이네. 저는 연우의 오랜 친구인데, 연우의 몸집만 봐도 흥분한지 안 한지를 알수 있어요. 제 지금 흥분했어요. <웃음> <웃음> 잘안 먹어 요즘 에 먹어. 안 먹는 거 없어. 그러니까. 근데 나 찍을 때, 언니 열굴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식 찍었잖아. 오늘 자꾸 음식을 먹었어. 아니야. 음 맞어. 음. 음. 음. 음, 오랜만에 제대로 맛난 거먹는데왜짠못 참나? 이거 할로윙 으로 준비한 블루빅아이라는 미츠의 텔인데요 이게 두개 정도 사 감사합니다 응. 응. 난 촬영 안된다 는자 이거 깜짝 놀랐어 요 코코넛 말리고아무도안 좋아해? 난 응. 나는 상큼파야 <웃음> 맛있으니까 봐준다 응. 원래 얇다리 없어. 맛있는데 맛있는데? 이거 먹고, 해 먹고, 페이크 먹고, 쿠키 먹고, 새우 먹고. 내일이면 중학고사 끝날 줄 알고 오늘로 예약한 거였는데. 진 과자 안서안끝났 아니야. 이번 주에 다 끝나. 내일, 내일 가야 돼. 다음 주에 막끝나나 아니, 왜 이렇게 그니까? 아니야, 너 친구도 끝났어. 응, 블랙 핫이 가봐. 그우귀신 있어. 엄청 소하 영상 보는 거 글로텐션, 글로텐 그러 진짜 좋아? 안 무너져? 무너져. 나무 진짜 안 무너져. <웃음> 진짜 안 무너져요. 가볼게요. 숟가맛말숟요다 <웃음> 음, 응? 먹었는데? 새우고? 새우고 처음본다 붙여놓은 건가? 어. 안 붙여놓은 거야. 목표는 아, 떨어지는데? 밥이 아니냐. 음 양파 되 맛있네. 더그 여기 음 이게 알려올리는 맛이 없다. 그냥 그래. 고기 갖고 올까? 응. 음. 나 갈래. 우리 하나 나눠 올래 하나 하나 나눠. 채끝살 양갈비 와가 한치 양갈비 진짜. 하나 먹어 먹으면 입이 그냥 딱 개운해져. 한국 사람 어쩔 수가 없나 봐. <웃음> 일주일이죠? <웃음> 3주 차입니다. <웃음> 야, 커피는 좋다. 아이스크림 먹어야 배가 꺼져. 랜덤. 커피에요. 우리 카페 커피도 먹을게. 할로이예요 띠수야. 띠우? 누워있다가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자기 전에 친구랑 각자 자기 <웃음> 여행 키트를 재밌다. 보여드리고 씻으러 갈게요. 이 친구가 자기 전에 내일을꼭 해야겠다고 해서 내일또할 거예요. 아니지. 지금 <웃음> 안 돼? 그래, 진 제발 보여주고 하자. 알았어. <웃음> 클렌징 폼은 이거 라네즈 거, 티백인데, 어, 그린티 티백도 네. 있고, 민트 티백도 있는데, 정말 좋아요. 이거, 쓰, 이거 쓰고 하면 여행가서 피부 잘안 뒤집어지더라고요. 요새 진짜 별게 다 나왔다. 응, 이거 티백처음 생겼어, 되게 좋아. 이거는 이지피지 토너 패드. 거 좋아? 이거? 아니, 이건 처음 써봐. <웃음> 그리고 제가 밖에서 잘때꼭 챙기는 웰라쥬 캡슐. 요거 쓰면 피부가 안뒤집어지더라고요 이건 꼭 챙겨야 돼 진짜 수분 너도 바이오더마네 음. 이게 약수. 클렌징 클렌징. 이게 토너 바이오더마 뭐죠?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원래 쓰던건가요? 이건 제가 원래 쓰는 클렌징이고요 네. 토너는 이걸 안쓰고 있어요 닥터지 어, 나도 이거 있는데 어. 수딩크림 피부 뒤집어질 때마다 쓰는거 진정효과는 좋은거 같아 음. 립앤아이 리무버 <웃음> 왜 근데 왜 하필 요런 봉지에 담아왔나요? 우리 말투 왜 이렇게 기적이냐? <웃음> 아니 일회용 봉지 너무 크잖아 작은 봉지가 이것밖에 없어 <웃음> 이것도 공간 남잖아 뭐가 <웃음> 딱인데? 여기 <웃음> 지금 딱 걸쳐졌잖아 삼발이에 이렇게 딱 <웃음> 호피랑 골드 펄 골드 글리터 아니, 근데 완전 크리스마스 같아 어? 크리스마스 때 아까? 음, 크리스마스 아니야 크리스마스 같아. 때는 빨간 체크할래 음, 근데 얘 여기 호텔 조명 좋은데? 여기 여기 끝이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잘못 붙였지 뭔가 살에 붙였어 또왜 이렇게 제일 큰걸 붙였어 <웃음> <웃음> 여러분 저도 미대생입니다 미대생 졸업했습니다 알아 어떻게 알아 그때 레이어드 먹을 때도 시디과 어... 학생이라고 얘기해줬어 미대생의 감각을 살려서 손톱 갈아버려 이쁘네 생각보다 붙이는 게더 예쁘다 <웃음> 크리스마스 어피아 예쁘다 그치? 응. 겨울 내일로 괜찮은 것 같네요 떼지 떼진 안 떼지나 그걸 좀 봐야겠어 끝! 씻으러 갑니다! <웃음> 안 하고 바로 올리면 더 지속력 좋다. 진짜 나 베이스 없애야 돼? 데 네이처. 근데 나 이것만 쓴다. 브로야? 어. 좋아? 응. 어나 이거 같아. 이거 지금 4개짼가 다섯 개 쯤. 와우 집이 7호선이잖아 내가. 아. 근데 우리 집 옆에 이게 있어 네이처가. 역 안에. 근데 학교 다니거나 이제. 근할날때 응. 아이 아이브로우 안, 안 갖고 나오면 나온 적이 많거든. 응. 맨날 여기서 사, 샀어 몇 개냐 대체 그래가지고 엄청 많지 어 이거 그래서 손에 익은 거야 이게 응. 페리페라 우후 뭔데요 우아하게 나도 아, 나그개 좋아해 우아하게. 아, 진짜 좋아해 그 유튜브 추천이 엄청 많이 썼는데 네가 준 거야 웨이크 웨이크 돌체 핑크 아, 근데 지금 뭔가 피부가 뭔가 지금 나랑 안 맞아 지금 너무 간지러워 음식일 어. 수도 있어. 아 그런가? 지금 막 뭔가 오돌도돌하게 막 올라왔어 아 팩을 해팩 아니면 그거 스킨을 소매 절여가지고 아, 스킨팩을 참... 해 운명을 넣을게요 이거 영상 쓸수 있을까? 3분 컷이겠지 뭐 너랑 찍은 거 사, 여태까지 살아난 영상이 없어 메이크업 관련해서 근데 니가 나 그때 너네 중에서 메이크업 해줬을때아 <웃음> 그거 진짜 메이크업 진짜 예쁘게잘 됐고 잘 됐는데 <웃음> 아 그리고 욕이 너무 많았어. 욕 많고 쓸데없는 얘기 많고 애들끼리 다각도 떠들고 자막 다는데 자막도 못 하고. 에뛰드 아웃스 라벤더 브리즈 샤인 시크 립 라커. 오, 바른 거. 시, 샤인 시크 립 라커. 근데 아. 나 이거 갖고 왔어. 이거 존나 예쁘다. 보여줘야지. 이렇게 나와. 예뻐요. 브론즈 펴 발라. 지니까 저번에 쓴거 달빛한 조각 그 섀도우 예쁘지? 봐줘 예쁘지? <웃음> 우리 방금 조식 먹고 왔는데 조식 먹기 전까지 조식 먹을 생각 없는 것처럼 해놓고 <웃음> 조식 3그릇 <세> 먹고 <웃음> 세그릇 먹고 아, 이제 여행, 가, 여행? 여행 갖고 올수 있는 미니들은 다. 근데 하긴. 안 번지냐? 이거 어, 베네피트라서 안 번져. 괜찮은 거 같아. 아 근데 내가 마스카라가 번 심하게 잘안 번진 눈이야. 어, 쌍꺼풀이 어. 진하니까. 그리고 피부가 눈 쪽이 너무 건조해서 안 번져. 아 속눈썹 하고 싶다 연장, 눈썹 문신이라. 아 어, 파마. 나 파마 한번 아, 했었거든? 편하더라. 이거 엄청 편해. 어 진짜 편하더라. 아 이번에 해야지 시험 끝나면 근데 풀릴 때가 너무 싫어 풀릴 왜? 때 응. 나는 예쁘게 안 풀리고 나 학교 앞에서 싼 데에서 는데 나는 그냥 그냥 아무렇지 않 풀리던데 나 이렇게 서로 다리가 엉켜 나 기, 길잖아 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여기 끝이 응. 막 엉켜 진짜. 아니면 진짜 안 좋게 풀리면 지글지글하게 풀리는 사람들도 있대 <웃음> 난 숨에서 영양제 쓰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 페리페라 페리페란 다잘 만들어 나 에뛰드 웨이기 리 에뛰드 컬픽 스케주아해 아, 그거 그리... 쓰다가 다른 걸 쓰면은. 응. 성이안 차? 응. 너 너무 하잖아, 아까. 나 블러셔 브러쉬 빌려줘. 그래. 그 블러셔 뭐냐? 미티드 핑크. 아, 그래. 클리오. 클리오 페리페라 구달 다줘 어? 왜? 구달? 응. <웃음> 구달덕쿠구달덕고 베나탐 21 앞에 있네 우리 집내 나이 23잘 나오는데? 아니 바르는 것도 보여줘 아, 근데 좀 빨갛게 나온다 그치? 브리데 응. 예. 너무 예쁘다 아 이거 보여줬어야 되는데 너무 예쁘다 브리 좋네 좋네 겟레디위드미랑 여러분 오늘 영상도 <웃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맛있게 먹고 오늘 조식도 맛있게 먹고 <웃음> 내일도 예쁘게 붙이고 진짜 많이 먹고 많이 쉬다 갑니다 저는 이제 학교로 갈 거예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야, 근데 나랑 같이 찍어 찍어 이제 우리 썸네일 될 거야 존나 지휘 좀이야 <웃음> 존나 눈 감을 때 찍어 <웃음> 이, 이런 부츠를 신고 왔는데 안 넣을 건데 넣어줄아 <웃음> 안녕.